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청년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1 강아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에도 몇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만한 화이트스톤 돔글라스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돔글라스 부착 방법을 알아보고 일체감이 어떤지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구성품부터 살펴볼텐데요 플랫 형식의 강화유리를 시작으로 상하단 트레이, 액상 가이드, 포지션 브릿지, 접착제, 마스킹 테이프, 흡수 패드, 먼지 제거 스티커, 액정 클리너, 극세사천, 사용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S21 기본형의 디스플레이는 플랫형이고 울트라 모델은 엣지 형식이지만 타사 제품과 달리 점착액을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모델든 이 상관없이 완벽한 일체감을 주고 있으니까요 울트라 모델도 돔글라스가 적합하겠죠 돔글라스의 특징이라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점착액을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경화기가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고요 하단 트레이를 보면 살짝 깎인 듯한 모습입니다 부착하면서 말하겠지만 점착액이 중간으로 흘러올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시소 타입 트레이로 타사 제품에서는 볼수 없는 디테일함이 아닐까 싶네요. 이제 부착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재부착을 해야 되거나 일부 점착액이 기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한번 보시고 메모한 후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점착액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다른 것보다 수평을 먼저 맞춰야 되는데요. 카톡체를 고려해서 케이스를 쉬운 상태에서 수평을 맞춰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사면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왼쪽에는 버튼이나 구멍이 없으니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알콜솜과 극세사 천을 이용해서 액정을 깨끗이 닦으시고요 트레이에 고정 후 먼지 제거 스티커로 먼지를 깔끔하게 제거해주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는 먼지를 좀 과하게 제거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이물이 들어갈 확률이 적거든요 먼지 제거가 끝나면 스피커 마스킹 테이프를 홀에 맞춰 붙이고요. 상단 트레이를 덮고 양쪽에 흡수패드를 꽂은 후 포지션 브릿지를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먼지 제거를 해서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킬포인이 참고하세요. 이후 점차객 앞 뚜껑을 열고 포지션 브릿지에 꽂은 다음 뒷 뚜껑을 열어주면 액정에 액이 흐르게 되는데요. 액이 모두 나왔다 싶으면 포지션 브릿지와 함께 빈통을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상단핀을 꽂은 후 강화유리를 덮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상단핀을 빼는 것이 아니라 액상 가이드를 강화유리 위에 올리고 시소 타입으로 된 트레이 아랫부분을 살짝 눌러서 점차객이 액상 가이드에 표시된 동그란 원에 도달했을 때 상단핀을 제거해주면 점차객이 고르게 퍼지게 되는데요. 이때 트레이는 내려놓은 상태에서 강화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액상 가이드를 천천히 제거하면 됩니다. 점차객이 고루 퍼질때까지 대략 2-3분 정도가 소요되고 고루 퍼졌다면 경화기를 이용하여 위아래 에 15초씩 번갈아가며 경화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 4분 정도까지 기다렸는데 액이 고루 퍼지지 않았다면 점차객을 닦아내고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태껏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지만 혹시 실패하신 분은 수평을 신경써서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트레이에서 스마트폰을 꺼낸후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알콜 솜을 이용하여 잔여물을 제거하면 되고요 잔여물 제거가 끝나면 경화기를 이용하여 윗부분 1분 아랫부분 1분씩 번갈아가며 2분씩 총 4분을 경화하면 되는데요 경화기 버튼을 연속으로 두번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1분이 진행되니 옛날처럼 시간을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 4분이 끝나면 마무리로 알콜 솜과 극세사 천을 이용해서 깨끗이 닦으면 모두 끝이 나는데요 돈글라스를 부착 후에는 민간도 설정과 지문인식을 다시 진행해야 인식률을 높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붙였으니 지문인식률과 터치감이 얼마나 뛰어난지 체크해 봐야겠죠 영상 앞부분에는 동글라스를 부착하기 전이고요 뒷부분에는 동글라스를 부착한 상태인데요 역시 지문인식도 잘 되고 아기 핀부를 만지는 듯 보들보들한 느낌은 정말 동글라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일체감도 매우 뛰어납니다 카메라 홀부터 측면 딱 떨어지는 느낌은 정말 웬만한 작품에서 느낄 수 없는 일체감으로 삼성 정품 케이스는 모두 호환되고요 심하게 말린 케이스만 아니라면 모두 호환할 수 있다는 점도 돈글라스의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강화유리와 함께 구매하면 괜찮을만한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현재 서비스로 제공 중인 갤럭시 S21 후면 보호용 쿠션과 카메라 프로텍트로 케이스를 씌우지 않고 생폰 그대로의 그립감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립감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